속보입니다. 스촨성 아미산의 대폭발 경고가 학자들에게서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후현상으로 인하여 중국 남부지역의 지표온도가 최고 74도에 달할 정도에서 도로가 갈라지고 변압기가 폭발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는 지진이라도 난듯 멀쩡하던 도로가 갑자기 부서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더운 날씨에 노면이 팽창하면서 콘크리트가 버티지 못하고 조각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미산의 화산수가 아스팔트를 전부 녹아내리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화산수가 아스팔트를 녹아내리게 만든 사건은 올 초에 일본 후지산 인근 도로에서도 발생했었던 일입니다. 올 초에 후지산 화산수에 아스팔트가 전부 녹아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역사상 최초로 포착된 후지산 화산수가 도심 한 복판에서 미친듯이 뿜어져 나오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화상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도로 자체의 아스팔트와 수도관까지 전부 끌어녹아버리며 전례 없는 아비규환의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또한 후지산 마그마의 영향을 받은 고온의 이 지하 화산수 분출 현상 때문에 도로를 지나가던 자동차의 타이어와 아스팔트 표면까지 전부 녹아 눌러붙어버리는 기괴한 현상마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본 전문가들은 후지산 폭발의 전조현상으로 이 사건을 해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수천성 아미산에서도 일본의 후지산 상황과 똑같은 화산수 분출 현상들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스촨성의 아미산이 대폭발을 한다면 인근 산샤 댐은 아마도 붕괴될 것입니다. 중국의 지진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3일 토요일 중국 스촨성 청두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중국 칭하이성 위수현에서 연속 네번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을 수천성 청두와 칭하이성은 군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 매우 불길한 시그널입니다. 칭하이성은 과거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지역입니다. 바로 동일본 대지진 발생 1년 전인 2010년 4월 13일에 칭하이성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760명, 실종자가 243명, 그리고 부상자가 만 10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008년 쓰촨성 대지진이 발생한 지 2년 만에 발생했던 칭하이성 대지진은 그후 1년 후에 동일본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8월 13일 중국 쓰촨성 청도지진 이후 스천성 이빈시에서도 8월 15일에 지진이 발생하였고, 스천성 대지진과 항상 연동되어서 발생되는 지역인 바로 그 윈난성 다리연에서도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제도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폭우에 의한 산샷태 붕괴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스촨성과 칭하이성, 민난성에서 계속되는 연속 강진이 발생하면서 산샤댐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산샤댐은 스촨성의 바로 코앞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현 시점에서 중국 정부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에는 중국인들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는 중국인 이외에도 한국인, 미국인, 영국인 등등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고 특히 산샤댐 근처에도 한국인을 포함한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정확한 산샤댐의 상황을 알려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8월 14일에는 중국 시장 나취스 북극동쪽 199km 지점에서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중국 시장 나취스 지진이 규모 5.5이므로 별다른 영향을 안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아픈 기억이지만 다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31초에 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을 진앙은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점인 흥해읍 남성리이며 진원지는 지표에서 7km 떨어진 지점입니다. 포항 지진이 규모 5.4이고 8월 14일 발생한 중국 시장 나취스 지진이 규모 5.5입니다. 포항 지진으로 인하여 한동대학교에서 지진으로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경상북도 교육청은 11월 16일 낮 12시까지 99개교에서 피해가 접수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8월 14일 발생한 시장 나취스 지역 진원의 깊이 10km의 지진은 의미가 큰 지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지역적 특성 역시 그러합니다.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의 칭하이성에서 규모 5.0의 지진과 깐수성 장예에서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국 윈난성 다리를 시작으로 시장 나취스 수천성 청두와 이빈시, 칭하이성, 깐수성으로 연결되는 지진은 과거 중국 대지진 발생 당시의 패턴입니다. 하나의 변동도 없이 과거와 그대로 윈난성 다리에서 깐수성으로 연결되는 마치 이것은 바누아트의 법칙이나 뉴질랜드의 법칙과 같이 일본의 동북지역 대지진의 암시처럼 중국 대지진의 암시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